우리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실행 어디서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scratch mit.edu 라고 있습니다. 자이 도메인 주소 보이시죠? 자 여기에 다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접속하세요. 자웹 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scratch.mit.edu 자, 참고로 이 스크래치는 현재 버전이 3.0이고요. 아, 우리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크롬도 있고, 뭐, 오페라, 사파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에서는 아, 스크래치가 동작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시고요.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도메인 주소 입력 창에다가 URL 주소에다가 scratch.mit.edu로 접속을 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화면 들어오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scratch.mit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뭐쭉 보세요. 스크래치 옆에 만들기, 탐험하기, 아이디어 소개, 검색하는 거, 스크래치 가입하는 거, 자 로그인 하는 거 있고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소개하는 거, 자 부모님이 아이디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간단한 어드바이스 문서들 들어가 있고요. 교육자들의 스크래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집 프로젝트, 특집 스튜디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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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 c r a t c h m i t e d u 자, 스크래치 홈페이지구요 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IE에서는 스크래치 3.0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제가 캡처받은 이미지가 우리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캡처받은 겁니다. 자, 쭉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들기 만들기를 클릭하면 스크래치를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따 다시 볼게요. 자, 두 번째 탐험하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스크래치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아이디어는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래밍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소개는 스크래치의 어떤 교육 목적, 개발 그룹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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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시작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입하기는 얘랑 똑같은 거지. 그쵸? 자, 열번째 비디오 시청하기는 짧은 스크래치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거. 열한번째는 자 스크래치에 대해서 소개 메뉴와 같은 기능이고요. 스크래치 소개하는 거고요. 열두번째 부모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 열세번째 교육자는 교육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 화면 자 이런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이 화면이 스크래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면 인데요 자 우리 다시 자 브라우저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라우저 자 저는 회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계정이 여기 나타났고요자 상단에 보면 스크래치 로고가 있고요 만들기, 탐험하기, 아이디어, 소개,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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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자,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이벤트가 노란색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노란색에 관련된 자, 이한 8개 정도의 블록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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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색상 어떤 변수에 관련된 것들은 진한 주황색 되있고요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블록을 만들기 위한 아자 이런 다홍색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각각의 색상으로 우리가 블록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 자 이벤트 한번 눌러볼게요 이벤트 클릭했을 때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했을 때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이벤트,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이벤트 밑에 있는 클릭했을 때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시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 즉, 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 자, 우리 동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에 동작. 동작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10만큼 움직이기 있잖아? 자, 이거를 마우스로 쭉 누른 상태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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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만큼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확인되셨죠 자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자 그러면 스크래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 자 첫번째 자 메뉴 바라고 되어있죠 어디있는건가요 스크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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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창들이 떠요 그래서 뭐 고양이 추가하고 쥐 추가하고 뭐 사람 추가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배경을 선택하는 무대 선택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무대 어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배경을 선택했는데 배경이 만약에 빛이다 그러면 이 배경이 해변과 배경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자 다섯번째 개인 저장소 자 스프라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스크라이트도 함께 저장된다 자 다시 우리 스크래치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맨위 스크래치가 메뉴 바 코드 자 모양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네 그쵸 자 고양이가 이런 모양도 있고요그 밑에 모양2 라고 있죠 모양2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 그러니까 모양1과 모양2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고양이가 걸어가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고양이한테 이 두가지 모양이 있구나 이 두가지 모양을 어, 걸어가는 모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게 되면 고양이가 걸어가는구나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고 소리라는게 있습니다 자이 소리 소리 들리시죠 고양이의 야옹 그리고 이런 소리가 스프라이트마다 각각 다른 소리를 내주고 있다는거 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범주에 따라서 블록들이 존재하고 이 블록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넓은 화면에서 조립을 하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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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배경이 베이스볼 화면으로 바뀌는거죠 자스프라이트는 이게 답니다 결국은 결국 스크래치는 이 블록의 어떤 기능을 이해하고 블록을 어떻게 조립을 했고 조립을 했고 어떤 동작을 시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무대에 나타나는 동작은 싹 다르다 여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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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쭉 쓸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 자, 코드 탭. 자, 아까 스크래치, 자, 스크래치 영역 이러겠죠. 자, 코드 탭은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그리고 나만의 블록. 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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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트에 사용한 소리 편집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자, 그러한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